How are you today? Good. good. Feeling good? 어. 기분 좋아요? 네.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 좋아요. 신나, 신나. 선생님, 누구예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선생님. 그래, 그래요. 선생님은 큰 그림 이야기 성경 선생님이에요.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읽었었죠? 생각나요? 오머나 <웃음> 맞아요 동물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아던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됐어요 해피바리 짝다 같이 해볼까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주세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모두들 이야기들을 준비됐나요?" 네! "그래요. 그럼 한번 넘겨볼게요." "누가 넘겨줄 수 있지?" 하인 오케이, 컴온 w h a "하율." 하 o "하율." 네. "하율." m okay. e "하율." "하율." "하율." "하율." 하 "하율." 하 "하율." "하율." "하율." "하율." "하율." "하율." 땡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아담과 하와가 보이니? Yes. 보여요? 네. Yes. 누구예요? 아담. Adam. 아담. Adam. Adam. Adam. Adam. Adam. <웃음> and 하와. 하와. 하와는 <웃음> 영어 이름이 뭐죠? Eve. 아, Eve. 네. Adam and Eve. 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단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래요 God of Eden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다스리,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 다음은 누가 누가 열어줄까요? Come on, let i o Can you do it? One, two, three! y yeah. e 그런데 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어, 어두워. 어두운데 반짝반짝반짝. 뭐가 빛나고 있어? 별. Yes, stars in the sky.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했단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다고요? 정말 특별했어 어, 특별했어. Very very special. 너도 하나님께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네. Yeah. 알고 있어요? 네. Yeah. 알고 있어. 그래. Yeah. 그럼 yeah. 우리 한 번. Yeah. <웃음> 어, 그래요. 그래요. 아유라,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니? 바쁘니? 어, 그래. <웃음> 네가 특별한 이유는 너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하나님의 네, 모양 네 하나님의 모양이야 Image of God 예스, yes,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 행복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행복해요. 그 다음, 누가 열어줄까요? c o m 박수 쳐주세요. One, t w 어디예요 이게 밑에 뭐가 있지? 물. 어, 바, 물. 그래요. 바다인가봐요. 바다에서 누가 뛰어다니고 있지? 물고기. Yes, fish. fish. 얘는 누구지? 엄마가 수영하고 있구나. 여기 누구예요? 아빠. 아빠. 아담 and 이브. 하나님도 행복하셨단다. 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행복하셨대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 세상과 사람을 기뻐하셨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기 때문이지 아, 선생님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쵸? 한번 가보고 싶죠? 한번만 가보고 싶어요 <웃음>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 나쁜 것도 하나도 없었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도 없었단다 그 다음 <웃음> 아, 이리. 아, 이리. 원, 투, <웃음> 에이,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위로 모든 것이 참 좋았던 그때는 처음에는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이 이제 내리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었단다 거기까지.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